들의 강의 내용입니다. 국내외 창업 환경 트렌드 중 중국 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중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20년 전 끝없이 펼쳐져 있던 옥수수 밭에서 밤에도 꺼지지 않는 최첨단 도시로 자전거로 가득 찬 도로에서 전세계 차량들이 성능을 뽐내는 각축장으로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로고를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펀더스 브릿지의 대표 박기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의 창업환경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약네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중 수교 초창기 중국에 진입하신 사업가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셨던 만만디 문화입니다. 만만디는 천천이라는 뜻의 중국어 단어인데요. 아마 중국에 오신 사업가 분들에게 차부도어 거의 다 되었다는 뜻과 함께 가장 골머리를 썩게 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채용한 후에 일을 시키거나 중국 거래처 혹은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때 빠릿빠릿하지 않고 너무나도 느긋한 모습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과연 정말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느릿느릿 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빠릿빠릿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의 급여체계를 통해 보셔도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 급여보다도 인센티브 체계가 급여 설계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빠른 행동과 성과 창출을 위해 약세가지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들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배우기 위해 거금을 들여서 많은 비즈니스 스쿨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현장 직원에게 많은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어 오히려 지금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생활 곳곳에서 오히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례로 현재 중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택배가 배송이 되고 은행이 영업을 하며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이커머스 영역에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고객의 질의에 채팅으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 등 엄청나게 신속하고 빠른 비즈니스 템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만만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무엇이든 짝퉁을 만들어낼 거라서 내 아이템이 들어가면 바로 카피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라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카피될까 봐 진출 못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도 모든 것을 다 카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카피를 한다는 것은 제품이나 아이템이 시장에서 인증을 받아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피라는 이슈가 결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기업 샤오미, 미니소 같은 기업들도 이런 카피캣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역으로 이런 카피캣들을 홍보의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즉 중국의 짝퉁 관련 이슈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환경 같은 것이지 결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의 이슈로 인해 중국에서의 사업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만 카피캣에 대응하기 위해 좀더 우수한 기술력과 한 발짝 더 빠른 템포, 사전 신제품 준비 등 전략을 적절히 준비하시면 오히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 비즈니스 시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각국 대표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거래를 조율해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약 5천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미션을 안고 본투 글로벌 기업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필살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전 세계에서도 팔릴만한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술과 아이템의 완성도를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의 약 80%의 비율에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약 20% 정도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약 14억 명의 내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 선점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아이템이 구축되고 기획이 되면 빠르게 시작해서 우선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기업과는 반대로 시장 선점에 약 80%의 투자가 들어가고 20%를 기술이나 아이템에 투자하는 구조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점한 시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제품과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갑니다. 기저에는 항상 고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의미가 없으며 2등하는 제품이라도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나본 몇몇 기업은 해외에 아예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시선의 차이는 두 나라의 비즈니스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기업인 분들 중에 아이템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합작기업의 과반의 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으며 이런 거래는 단 한건도 선사된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양쪽을 다 이해를 하고 어느 곳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을 보고 진출한 만큼 현지의 기업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성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부의 정체에 관해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찌 보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때 선참 후주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즈니스 생태계 환경에 맞춰 기존의 제도로는 관리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먼저 진행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먼저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템들이 기존 법의 범주에 없었으나 제약 없이 먼저 시장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검증을 토대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으며 점차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거의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투어 차량 콜서비스인 디 d 추싱만 보더라도 이미 유니콘급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법과 불법적인 서비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디 d 추싱은 콜택시, 우버, 렌트카, 공유자전거, 카풀 등 모든 차량과 관련된 오투어 서비스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중 고급차를 부르는 쫀처 서비스는 현재 북경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금 아래단계 차를 부르는 시스템인 콰이처 서비스는 현재도 불법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서는 지하주차장에서뿐이 짐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출발하차하는 곳에 고객을 내리다가 적발당하면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정부도 공산국가라는 조금은 딱딱해 보이고 규격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 제도에 있어 매우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기업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부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이라는 강력한 창업을 드라이빙하는 슬로건 아래 매우 활발히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인큐베이터 센터가 2014년 약 50곳에서 2016년에만 해도 약 800배인 4 0 0 0곳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매일 15,000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만 해도 벤처 투자금이 하나로 약 53조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창업지원 환경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직접 지원이 많나 중국은 주로 창업기관이나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투자자 풀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의 확보도 용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워낙 방대한 양의 창업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어떤 영역에 집중해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비단 요식업, 유통업, 숙박업 등 전통적인 영역의 창업뿐만 아니라 기술,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O2O 등 신흥융합 영역의 창업에도 활발히 그 발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 중국 비즈니스 업계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단어로는 인터넷 플러스, 공유경제, 소비업그레이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현재 창업 트렌드 라기보다는 중국 투자들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많이 고려하는 투자 트렌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트렌드는 창업 이후 약 1-2년 에서 정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약 1에서 2년 정도 성숙기에 들어서고 나서 시장의 검증을 통해 시장의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현재, 지금의 창업의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역대 중국의 투자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투자 제품을 가져오는 영역들이 약 2년의 주기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 오토어 영역인 디디 출싱이 중국 전역 투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통해 디디 출싱은 2015년 3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진행한 후에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전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식 배달 오토어 서비스인 꾸얼러머가 2017년 기준 총 투자 유치 금액 23.4억 달러로 관련 영역의 투자를 이끌어갔으며 가장 최근에는 공유경제의 선두주자인 공유자전거 기업 OFO가 1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빅이벤트와 잭팟형 스타트업이 나타날 때마다 중국의 투자자들은 그 투자 열풍에 휩쓸려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많은 유사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점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에 따라 한두개의 키플레이어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다음 투자 영역을 찾고 있으며 다음 유니콘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와 투자들이 원하는 영역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주거나 취업률을 높여주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주는 분야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터넷 플러스, 소비 업그레이드, 헬스케어 등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던 공유자전거를 필두로 한 공유경제는 공유자전거 3위 업체인 블루고고가 파산함에 따라 점차 그 열기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의 트렌드는 정말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창업의 트렌드를 따라서 기업을 영위하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자신의 아이템을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트렌드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에 더욱 집중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은 비단 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만들어간다면 분명 다른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유하시는 것보다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지지합니다 화이팅!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국내외 창업 환경 트렌드 중 중국 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